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블 박세몬 프로입니다 스윙에 있어서 공전후 30cm를 클럽 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구간이 스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간이에요 왜냐 공맞기전 길이 시작되고요 여기서 맞은 후 밀어주는 30cm까지 해서 이 클럽패스는 무조건 똑바로 다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뒤로 갔다가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길 자체가 삐뚤어지기 때문에 공의 방향성이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프스윙은 이 구간을 잘 가면 잘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원 운동이기 때문에 원은 갔던 길로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요 30cm만 잘 하시면 모든 스윙이 더 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재밌게 봐주세요 자 그러면 첫 30cm를 어떻게 빼야 되냐 여기 보시면 자. 프로들은 이렇게 팔을 펴서 백스윙을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팔의 방향이에요. 오른쪽 팔꿈치의 방향인데 프로들은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빼도 얘가 서서히 서서히 서서히 돌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쭉 피고 그냥 쭉 빼세요라고 하면 팔꿈치 방향이 여기 뒤에 팔꿈치가 있으면 얘가 요렇게 빼기가 너무 쉬워요 이게 너무나 많이 하는 실수들인데 자 이런 식으로 빼게 되면 팔꿈치 보세요 팔꿈치 빠지는 방향이 위로 빠지죠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은 꼭 스윙을 시작하기 전에 이걸 먼저 연습을 해야 돼요 뭘 연습을 해야 되냐 이 팔꿈치가 이렇게 땅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뒤로 시작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이거 프로들이 다 이거 피니까 나도 펴야지 하면 요거를 돌리는 거를 방법을 몰라서 얘가 항상 하늘을 보게 되기 때문에 치킨 윙이든 내려올 때 요런 식으로 치킨 윙으로 올라가면 이 방향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업퍼칠 확률이 99%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먼저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팔을 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양이 이상해도 방향 먼저 잡는 게 우선이에요 자 그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채는 클럽패스를 왔다갔다 일자로 왔다갔다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채 헤드 요 옆에서 보시면 헤드는 손으로 요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 보이죠 요렇게 땅 이렇게 왔다갔다 일자로 왔다갔다 하는 거 보이죠 네 왔다갔다 하죠 자. 요렇게 하면 일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요렇게 하면 체를 돌린다고 표현을 하죠 일자로 간다는 게 아니죠 일자는 뭐예요? 요방향 일자지 요거는 일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백스윙은 첫 30cm는 손이 요런 식으로 잡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뒤로 뺄때 자, 얘를 계속 손바닥에 받쳐서 올라가는 게 아닌 얘를 뒤로 뺄때이 손에 힘 전환이 이렇게 뒤로 당겨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걸 프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많은 운동선수들이 힘을 쓰기 전에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새끼손가락 쪽으로 힘이 들어가서 나중에 수피네이션 이런 식으로 열리면서 힘을 쓰면서 여기가 딱 몸에 붙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거를 자꾸 손바닥에 받치려고 하면 수피네이션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는 그 반대의 행동 프로네이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덮어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첫 30cm는 손 프로네이션 일자로 뺀다 일자로 헤드를 땡긴다 팔꿈치만큼은 헤드를 따라가지 않고 내가 백스윙 탑의 모양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시작을 하면 봐봐요 여기서 시작을 하면 백스윙 탑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팔꿈치 방향 자체가 그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은 클럽패스 일자모양을 유지해 주시고요 팔꿈치는 나의 백스윙의 방향까지 가고 있어야 돼요 이두 방향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팔을 펴도 손이 같이, 팔꿈치가 같이 로테이션이 잘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부터 모양만 따라 하겠다고 손 자체를 다 돌려버리면 이거는 뭐 백스윙 뒤에까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헤드 일자, 팔꿈치는 백스윙 탑의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왼손은 어떻게 되냐. 자, 헤드 팔꿈치 됐죠? 그럼 헤드 팔꿈치 됐으면 얘가 이렇게 뒤로 가기 때문에 왼손이 이렇게 따라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 또한 프로네이션 방향 보세요. 프로네이션은 새끼손가락 쪽으로 힘을 준다고 했어요. 오른손 팔꿈치 할때자제 왼손을 보세요. 같이 힘이 따라가는 모양이 아닌 이렇게 올라갈 때 얘는 이쪽으로 쪼여집니다 프로네이션 방향 서로가 같이 프로네이션 방향으로 쪼여줘야지만 백스윙 탑에서 완전히 쪼이고 그걸 가지고 공을 치면서 힘을 낼 수가 있는 건데 자꾸 같은 방향으로 갈라가면 이거 쪼이는 힘이 아니고 그냥 풀린 힘이죠. 응. 그래서 다시 오른손 일자 뒤로 했을 때 왼손은 프로네이션 일자 뒤로 했을 때 보시면 왼손이 요렇게 힘 들어가는 거 보일까요? 자, 보여요? 안 보여요? 어, 요렇게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여요? 음. 프로네이션 계속 얘도 계속 이렇게 땡길 건데 여기서도 프로네이션 이런 식으로 해야지 왼손이 버티고 오른손이 땡기는 느낌이 정확히 들 수가 있어요 알겠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